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대표 이진여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전세계 팬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1,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바 있고 어, 팬들을 위한 여러가지 모바일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마케팅과 PI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나 회사 PR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잘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인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만약 뭐 돈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력도 많고 시간도 많다면 이런 고민을 좀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충분히 여러가지 매체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인력이 많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면 되게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할만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돈도 시간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저희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마케팅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 회사의 사례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1,300만 명 정도가 다운받은 모바일 서비스인 마이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평균 나이가 26살일 때 회사를 시작을 했던 저희에게 한 1,300만 명 정도 특히나 글로벌에 있는 유저들을 다운받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어떻게 마이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는 합니다 어, 사실 이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어떻게 팬들한테 마케팅 해야지 라는 좀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되게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마이돌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루 만에 만들고 하루 만에 개발해서 어, 그 다음날 런칭한 게 마이돌의 초창기 버전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에 며칠을 지나다 보니 저희가 의도치 않았는데 하루에 몇만 명씩 이 서비스를 다운받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유저들이 이걸 다운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처음 저희가 한 일이 팬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의 상식상 아 팬들은 DC인사이드에 많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DC인사이드의 어떤 아이돌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게 됐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저희가 의도치 않았는데 팬들끼리 우연히 저희 서비스를 알게 됐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커뮤니티에 마치 우리가 그 아이돌의 팬인 것처럼 저희 서비스를 계속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게 팬들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런 뭐 기능은 불편해요 하는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 주면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팬들 사이에서 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되냐?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IP를 갖고 있는 유저가 계속 이 서비스 홍보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서비스의 개발자이고 운영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아이돌의 팬들이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의 반경을 그 커뮤니티가 아닌 트위터로 옮기게 됐고 트위터의 계정을 만든 이후에 정말 많은 팬들에게서 피드백도 받고 뭐 불편사항도 받아들이고 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가장 많이 한 일은 결국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팬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곳에서 계속 팬들에게 노출시켜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 주는 것이두 가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덕에 마이돌은 큰 비용이나 큰 어떤 자원 없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개월간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에 약 200만 다운로드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200만 다운로드를 힘입어 정식 서비스를 2014년 11월 1일에 런칭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저희 서비스에 들어온 베타에서 정식 서비스로 들어온 유저가 30만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앱 마케팅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도 저희가 가장 노력했던 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가의 다양한 스타의 팬들에게 우리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불편사항을 받아주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많이 한 일이 어, 트위터에 스타들의 팬들 중에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그 인플루언서들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엑소를 좋아하는데 팔로워가 막 10만명인 그런 친구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뭐, 안녕,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심쿵하는 서비스가 있어 너희 서비스 알고 있니? 너 모르면 팬들한테 리트윗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했고 출근해서 제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동안 이 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 덕에 팬들 사이에서 아 이런 특이한 서비스가 있다는 라 바이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서비스를 리트윗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면서 돈 들이지 않고 빠르게 마이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 0 1 3년1 4년 중반부터 갑자기 대만에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희는 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는데 대만에 되게 유명한 파워블로거와 그 소셜미디어에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대만에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만 유저가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서버에는 하루에 한 10만명 정도씩 유저가 들어오는 것이 찍히는데 뭐 구글이나 이런 쪽 통계는 에 되게 적은 유저가 들어오는 걸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버에 찍힌 유저와 구글 통계 찍힌 유저의 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이 알아보던 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갭이 바로 중국 대륙에서 들어온 유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구글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 서버에는 그 유저들이 잡혔던 거죠 그렇게 어 대만에서 이제 처음에 발열이 된 것이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중국 대규조들이 미친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저희는 중국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진출당한 셈인 거죠. 중국어로도 당연히 잘하지 못했고 내부에 중국어를 할수 있는 인력도 없던 상황에서 중국어를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준비했던 건 중국어를 잘하는 팬을 팀원으로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팀원을 모집을 했고 그다음 했던 것이 어, 중국 내에도 저희가 트위터에 했던 것처럼 비슷한 바이럴 루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중국을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중국 그런 소셜미디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이 전혀 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내에 가, 각자의 소셜미디어들이 운영을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트위터나 대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이 저희 서비스들을 쓰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민을 했죠 아 이제 우리가 중국을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연한 기회에 성공을 했다고 치고 이제 이 바이럴 루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저희 팀원이랑 매달 중국을 나가면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너네는 누군데 우리를 소개해 줬니? 혹은 뭐 너네한테 광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막 선물 같은 거 사서 나가서 설득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나름의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마케팅의 노하우나 역사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떤 인플루언서랑 하니까 효과가 있고 어떤 인플루언서랑 하니까 뭐 돈을 날리더라 이런 저희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어 중국 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현재 1,300만 다운로드까지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큰 운이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운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운의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노력했던 건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타겟 고객인 그 팬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저희의 첫 번째 노력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고객중시해야 된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진짜 고객들 특히나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에 민감한지를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해 보는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두번째 저희가 노력했던 건 어, 머리로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면서 해왔던 것이 저희의 두번째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아 이거 팬들 어떻게 만나지? 마케팅 어떻게 하지? 할때 저희는 그냥 엑셀에 인플루언서들 리스트업해서 메시지를 그냥 노하다로 보냈고 중국 어떻게 하지할때 저희는 그냥 매달 중국 나가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과 소통을 해라. 그리고 머리가 아닌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 몸으로 움직여라 라는 다소 교과서적이고 너무 쉬운 이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마케팅을 해올 때 가장 큰 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희 제가 이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조직도 작은데 이런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경험해본 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고객이 가장 중요하고 고객을 이해하는 노력이 마케팅의 1번이고 두 번째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뛰어서 이 마케팅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좀덜 몸을 쓰고 덜 노력해서도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이니 이런 교과서적인 두 가지의 이슈를 해야만 하는 운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와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저희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때이두 가지를 꼭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거의 4년,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두 가지는 절대 잊지 않고 꼭 이어가려고 하는 포인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마케팅 하심에 있어서 그게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프로덕트이든 어떤 마케팅 방법이든 상관없이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움직여라 하는 것들을 꼭 유념하신다면 적은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마케팅 그리고 PR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